어떻게 반대로, 반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지지 포인트고 움직였죠. 한, 키네틱 체인을 열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원래 세이빌리티가 됐던 것이 세이빌리티가 유지되면 그러니까 키네틱 닫힌 사슬 운동에 함몰리면안 돼요. 키네틱 체인을 닫는 이유가 있죠. 연결하려고 해요. 연결. 서포트를 받으려고. 근데 서포트를 받으면 이제부터 뭐가 나와요? 역동적 안정성이 나와요. 이게 움직이면서 곧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움직인다고 해서 안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역동적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모범답안이어야 될 텐데. 자, 보여주세요 네. 어렵겠다 싶으면 스프링을 더 쓰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이분이 사라질 것 같죠? 꼭 이렇게 하면 싹 빼면 우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를 더 써요? 팔이 아니고 몸통을 더 쓰죠 이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상지를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지를 움직일 때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거의 필라테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던 필라테스가 뭐라고 척추, 몸통, 뭐 중심이라며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데 갑자기 뭐 삼각근이 어깨가 예뻐지고 그건 필라테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상지를 움직여도 무슨 운동이에요? 그 운동, 그놈의 운동을 하려면 여기 딱 안정돼 있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운동계나 했다는 헬스, 근력운동을 했던 사람들 시키면 어떻게 해요? 팔을 못 움직여요. 그러면 팔을 못 굽히고 못 펴면 근력이 약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럼 약한 거죠. 그렇다면. 못 움직이니까. 그럼 유연성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유연성이 없는 거죠. 못 움직이니까. 못 움직여서, 즉 근육의 수축이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육의 수축이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즉, 컨트롤 못하니까 팔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부작용이고요.